오늘 글 올린 거 같지? 조만간 엄팔 할려나 찌, 라이다 진짜. 조심해 조만간이야. 아까 뭐 이상한 약 볶더니 이거 두드러기가 겁나 그러는데 제가 관자놀이까지 빨개지고 있는데 지금... 아니, 야, 야 얼굴, 얼굴 뭐. 더빨개지는데 <웃음>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다는데 도대체 어디가 100kg가 넘는 거야? 대가리 다시. 대가리 다시? 실 이렇게 막몸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. 이거 이제 나중에 프로는 이렇게 도 돼. 이 사람 하면 안 되거든, 지금? 그러니까 지금... 내가 몸이 더 좋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, 지금? 그러니까 진짜... 지금 몸이 안 좋아지는 거야. 여기가 조명이 좋네, 그냥, 보니까. 아니, 내운동이 집중해. 야, 오 형님 다리 까봐. 차이가 여기 보이냐고, 지금. 아니, 이내측광군이 보여? 사이즈가? 아니, 어. 씨... 야, 나보다 10kg가 더남가는데 다리가 나보다 작냐? 엉덩이봐 엉덩이 줘봐. 엉덩이 엉덩이는 안 돼. 인젝장하고 급어가지고 빨리. <웃음> 어, <그래>. 엉덩이. 엉덩이. <웃음> 진짜 다 야, 근데 기구가 좋으니까 운동이 된다. 같이 하는 사람은 <웃음> 근데 기구가 좋으니까 운동이 되네. 아니, 이 사람은 솔직히 이거 무게가 안 무거운 무게인데 <웃음> 표정은 진짜 무슨? <웃음> 레프다운 아, 아, 래프다운, 프라임 음. 그립이 프라임 피트니스에 나온건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프라임 피트니스가 머신 들어오기 전에 이걸로 유명했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라는 거야? 아 지략 좀 해봐 아니 어? 맞아 왜어씨 쟤가 네? 머리 아파봐 머리, 머리 아파주면 그지 아니 이상한 어. 약, 약, 약 먹였어 오관장이줄알아 아니. 약이 아니고 보충제예요 보충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짠 줄 알아요 아 이상한 약 먹였더니 지금 머리가 아파 근데 왜 신발을 안신 거예요 운동을? 내가 발바닥 보여줄게 티눈이 큰게 생겨가지고 진짜 이딴 사람을 데리고 지금 내가 아니 지금 진짜 여기에 T 눈큰거 났다고 내가 보여줘? 보여 봐 봐봐 아 이딴 사람 데리고 사람들 진짜 안 믿더라고 근데 봐봐 T 눈이 큰게 있어요 그럼 좀딱 공부하세요 너다 이렇게 해요뭐 하는 겁니까? 아 이거 돌려요 아 진짜 아 이래서 이제 레이저 왔어? 초보자들이랑 하기 싫다니까 이 장갑이 제일 마음에 안들어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. 로고를 바꿔가지고 판매를 해요. 구입을 이제 몬스터 중에서. 아 씨, 머리 너무 아픈데 아까 그거 먹었더니? 아니, 야 옆에서... 얼굴 더빨개는데 <웃음> 야, 야, <웃음> <아니, 아니. 웃음> 이상한 약 처매려가지고 지금. 오, 이거 진짜 빨이 좋습니다. 아 빨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두통이. <웃음> 아 그럼 전년도 오늘 오바이트 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야겠네. 하나. 그럼... 둘. 둘 술 먹었어? 어. 얼굴 왜 이렇게 빨개? 취했네? 취했는데? 야, <웃음> <웃음> 야 좀, 어, 어지러워. 야말 걸지 마 어지러우니까. 빨래 똑바로 해. 아 리버스로 하래. 왜또 거꾸로 해? 아 리버스로 할래. 아, 리버스 하면 은그그림을 바꿔야 돼. 그렇게 아, 못 아, 잡아요. 노란 아, 선배님 또 뭐해주세요? 왜... 운동, 운동 제대로 해야 되나?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저 어제 여자친구랑 와가지고 그래요? 아 데이트를. 누구 지금 방송한다고 와가지고 데이트 나하고 자빠졌고 다 아, 여기 와가지고 데이트하고 <웃음> 다음에 짝, 짝 같은 거 방송하면 여기서 <웃음> 촬영하라 <웃음> 짝, 짝이 뭐예요? 옛날에 그거 몰라? 짝? 짝을, 요즘 막 아니 세대 아니지 얘네 아니. 궁합이야? 그 그러면, 궁합이야 아니야, 얘가 더 어려워 나보다, 몇 살이야? <웃음> <하네. 웃음> 더 어려워? <웃음> <웃음> <그거> 몇 살이야? 형이라 <웃음> <웃음> <야, 웃음>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. 내 맘이야, 아, 나와 내 차례야 사람들이 내가 인정에 문제 있는 거다 알아 나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어, 그러더니 어, 야, 어프로야. 커프로. 운동 못 하는 애들 꼭 이렇게 잡아. 그걸 잘못 잡았어, 엄마. 뭐 어, 제가 알아서 해요. 아, 네. 왜 이중 걸려고 하는 거야? 십자지 같은 진식은 몰라도 되지 마세요. 해야 되는 거다, 씨. 어? 당신이 취합 일정을 해 봤어? 왜 봐야 되는데 그거를? <웃음> 야, 할 말이 없어 아, 씨. 야, 바보 샤... 아. 아, 아 <웃음> 씨. 뭐... <웃음> 야, 바보샷 아. 안 돼, 못. 아, 머리가 잡혀. <웃음> 일주일에 두번 간대잖아. 가보자 아. <웃음> 그래. 그리고 오늘도 음... 오늘 <웃음> 오케이, <들어>. 야, 그리고 <웃음> 오늘 촬영한다고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이발라고온 거야. <웃음> 이거 아침에 이거라고 <입으라고 웃음> 왔는데. 아, 진짜. 아, 나이게더잘 먹는 거 같은데. <웃음> 형도악한 거예요, 아니면 땀이에요 이거? 어? 아, 야, 머리가왜가발이야가발 아니야, 이거? 머리가. 아, 어, 다왁스했어요 이거 다 왁스 했어요, 생각하세요? 진짜. 원래 <웃음> 이래? 우리 회원님? 1건 <웃음> <웃음> <진짜? 웃음> <웃음> 네. <온> 줄 알았네 2지 <웃음> 모르겠어 넌또왜 그거 하고 나빠졌어? 이게 나눴으면 좋죠 야, 이거랑 이거 달라 알아, 알아. 아 너무 세시하에 턴이 길잖아 그럼 너 진짜 가아 싫어! <웃음> 아! 아 <어려운> 없었는데, <웃음> 씨. 널 죽인다 진짜로 왜, 이게 신영이야뭐야슈퍼웨인아 이제 슈퍼웨이가 뭐라는데? 몰라 <웃음> 아, 아, 넌또왜 일로 와서 나할거 꺼줘. 문현이 이거 이렇게 해요. 야, 이거. 야, 진짜 또라이 진짜 야 이거 하로온 거야. 동의... 아, 나 이거 하라고? 아, 예. 네. 왜 이거 안할 건데 아, 오늘? 해야 이렇게... 돼. 간장님 등 보면 해야 돼. 그거 네. 필수예 <웃음> <웃음> 아, <너, 너>, <웃음> 머릿속에 진짜 살인충동질이 뚝빠 올라왔거든. 기지 않아요? 저가 생각도 귀여워. 귀여워요. <웃음> 어. 생각보다 몸도 좋고 생각보다 귀여워 야 이거 좋이 이거 a p o r e Singapore, Singapore, s i n g a 가 o r e Singapore, Singapore, s i n g 지 맨날 맨날 이러고 찍잖아. 맨날 맨날 이러고 찍잖아. r 어. e 근데 나 진짜 인스타에 올려 가지고 p o 콜기 있었거든? 감성, 감성 있게 네? 찍어가지고 카메라로 찍어난 잘생겼으니까 좀 촬영이랑 구분하세요 좀 아, 너 정신이나 구분하세요 좀 제발 형한테 말을 그렇게 해요? 넌 나한테 아, 왜 형이 그렇게 말, 해? 형 맞잖아요 아 저는 응. 존댓말 하잖아요 그런데? 그럼 저도 똑같이 반말반말 해버려 그건 안 되지 <웃음> 반말을 해 맞아 여기 내 거라고 쭐라고 이창 선배님한테 반말 하잖아내 맘이야 나도 내 맘이야 느낌이 나니까느낌니까 넌... 죽었어 다 너는 오늘 죽었어 아 나오라고 나 운동하기야 운동 빠는데 나와 너 아구창 나간다 진짜 죽인다 죽는데. 확 당겨 아 이거 빡 들어가 빡 당겨 아 <어지러워. 웃음> 다른 게, 다른 아니, 옆에서 만지지 마 그냥 아 진짜 나 진짜 나 시합 준비하고 있었다 운동해야 돼 <웃음> 시합 준비하고 오디션 <웃음> <웃음> 어디션 어디, 아니 사람들이 <웃음> 나 시합 준비한다고 왜다 없는 거야 <웃음> 아니, <어디 시합나>. <웃음> 아니 <웃음> 왜 이렇게 어디, 좋아하세요 비전님? <웃음> 힘은 세다 확실히. 심은, 좋아, 심은 장사, 이거 투암으로 딴게 무거운데 아니 제주도 사람이라고 하는 제주도 사람이 힘 세잖아 뭔소도 하는 거야? 똑같은 한국인인데 뭔 제주도 야, 사람이 힘이 세 야, 봐봐, 이X 선배님 어. 힘 세, 안힘 세? 맞짱 떠봐야 알지 야, 조라인이야? <웃음> <아니, 웃음> 힘 세고 안센 건데 떠봐야 <웃음> 알지, 시원하 어떻게 알아? 사람들이 내 인성에 문제 있는 거다 알아 <웃음> 아, 근데 콧물이 왜 이렇게 나오냐? 아까 오관장이 인상한 약 줘가지고 먹었더니 꿈물이 계속 나와요. 1 5장이 주는 거막 먹지 마세요. 보충제 아니 진짜. 잘, 봐주자. 잘 보니까 우리 이벤트 하나 할게요. 좋아. 오용준 억지로 빨아주는 댓글 달면은 10명 1권 이벤트. 아, 그리고 두명은 보충제도 줄게. 진짜 제일 잘받는 사람. 사람. 오케이. <웃음> 그, 아, 그 어. 1등, 1등은 <웃음> 티셔츠도 하나 보내주세 아, 아, 티셔츠 말고 저거 줄게. 맨투맨. 맨투맨이 단가가 거의 8만 원 단가 나올 거야. 아, 그투맨은 그걸... 야 근육을... 아니, 근데 육은아근 솔직히 해서 근육이 진짜 있거든, 지금 다? 근데, 근데 다이어트를 못 해, 다이어트는. 다이어트는. 다이어트는. 아, 아 진짜, 나, 나 뭐. 뭘 말했잖아, 진짜. 뭐라고? 야뭘말뭘뭐라 그러는 거야? <웃음> 지금 와. 야. 일로 와. 우리 <웃음> 죽여야겠어. <자, 자, 아니, 웃음> 주의. 진짜 관장님, 내가 진짜 제대로 가리키면 은될것 같아. 넌 아가리가 터질 것 같아, 오늘. 진짜. 왜 사람 안 때려요, 근데. 아직까지는 사람이었어. 안 때렸는데 언젠가 때릴 것같 o o d y o 인데 n l y d 인 d Don't you think you're g o i n 어 to go o u 봐 You go young t e 뭐 y 양띠 n g tea. Young tea. Young tea. y o u 잘 찍히고 <웃음> 있는 거 맞죠? 네 죄송합니다 보여줘봐 어떻게 하지? 오케이. 이런 머신이 난 좋아 좀 약간 투박한 거어야 운동 팁 그래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니까 팁업 뽑으실 때 이렇게 뽑지 마시고 엉덩이 낮춰가지고 뽑으세요 허리 개 아장 나니까 어. 어이가 <웃음> 없다 진짜 갈게요 아니 가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아 갈게요 저때문에뭐 아, 아, 뭐 재미가 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, 아이씨. <웃음> 아이씨 오케이 아, 가겠습..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잇 가끔 가다가 우용준 운동에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지? 어한 마디 더 어. 걸어주세요 운동에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치 어. 그 근데 사람들이 느낄 때 내가 운동 못하게 보일 수 있지 근데 막 별로 억지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. 아 괜찮아 더 해. 그게 그건... 관심이야. 야 막상 가자. 한장더 보고. 아... 아 힘들어. 아 좋다. 아 좋다 좋다. 한잔 더. 어 안녕하십니까 몬스터 짐 여러분. 유튜브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. 와서 보지만 말고. 구독도 좀 누르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. 그냥 포징 한번 해줘, 치실 거고. 그거는 다음 편에 해줄게. 내가 포징하는 거 보고 싶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래이고 지금 몸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? 지금 몸 빵빵하거든요. <웃음> 지방이 빵빵하지, 몸... 뭘 몸이 빵빵해? 지방이건 <웃음> 나발이건 어찌됐든간에 <됐던> <웃음> 몸은 옷 입었을 때 커보이면 장땡이에요. 아, 나 그것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분혹시 알래? 토요일? 그, 오용준 바디업 테스트 자꾸 올리는 사람이 있어. 아, <웃음> 너, 씨, 너 내가 잡는다, 진짜. <웃음> 진짜. 나, 진짜, 너, 진짜, 너 잡을 거야. 너, 내 앞에서 어떻게 하나 내가 보자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죠. 아, 고생 네. 고생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웃음> 아.